랑 허리랑 막 온갖 곳이 다 쑤셔요. 지금. 마카롱 생일선물로 받은 거예요. 오늘은 요 향수를 뿌려줄게요. 스펠온유라는 루이비통 향수인데 제가 루이비통 향수를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때 들어있던 되게 자그마한 향수 샘플인데 되게 좋아가지고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선물받은 폴루나에서 선물받은 가방인데 엄청 깔끔하고 여기 이렇게 닿는 기능도 있어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좋은 점은 수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게 13인치 노트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에 카메라랑 화장품이랑 이런 거 들고 다니기에도 너무 딱 좋아가지고 요즘 아주 휘뚜루마뚜루 잘 쓰고 있는 가방입니다. 안에 막 포켓이 엄청 많지는 않고 이렇게 포켓이 딱두개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카드 같은 거는 여기다 넣어놨다가 쏙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향수도 챙길게요. 지금 여기 가방에 노트북, 충전기 그리고 각종 화장품들 뭐 에어팟 지갑 요렇게 다 넣었는데도 지금 엄청 여유로운 상태예요. 검은색이랑 이제 브라운이랑 되게 다양한 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출근 가방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번에 오더 했는데 못 가지고 나왔던 스카프를 오늘 픽업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유주랑 낙곱새를 먹으러 왔어요. 고난의 연속이다.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너보다 잘 먹어. 언제쯤 맵지? 낙곱쇼 한번더다 결이 된 거라 한번 뿌리시면 바로 좋겠다. 네. 야. 맛있습니다. 아, 나도 그냥 켈팅 음. 잡기 입고 올 거야. 이제 데리고 오는 건데 음. 나도 그냥 오셨어. 근데 오빠는 괜찮대. 안경이 아주 잘 어울리시는군요. <웃음> 유주는 열심히 디자인 작업을 하고 저는 열심히 편집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새가 멋있어. <안> 진짜. <웃음> <웃음> y i e a h i m n o t g o i n g t o d o g i v e y o u t h e i d e a that 어, 어, 어 근데 그그술에또명있었어데 어. 이제 나 어, 모르지 모지 우린 코로나 걸려본 적이, 적이 없어서 7일 이격리니까야유지가치면은 <웃음> 자꾸 와 <웃음> 열심히 해야지 금뭐사협이형 차에서 뭐 앞부정 돌아다닐 시간이 어딨어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는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합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랑 이제 이차 거래한 사람 비중이나 이런 것들 좀 분석 툴처럼 해가지고 아, 그 아. 약간 유틸인데 그 유틸에 대한 액세스를 프리미엄 음. 멤버십으로 파는 구조로 이제 만들었는데. 응이 되게 좋아. 음. 게임 졸라 재밌대. 물어보면은 와 진짜 저거 그냥 딱딱 딱딱 오퍼레이션 해주면은 한 20억은 날것 같은데 저기서 한 5억만 받아도 스팀잇이라는. 체인 기반의 주사위 게임 플랫폼이었는데 어, 여러분 저희는 음식을 너무 더럽게 먹어가지고 찍을 건 없는데 인인사해해주요요손 얼굴은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반응 좀 해줘. have some organ and now get it. Panic Joe, Nay, Ann, y a 이 i r y 어 n a p a 에 퇴근을 했고 지금 골프 가면은 자리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생일선물받은 것들 언박싱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화이트 골드라서 약간 검은색 티셔츠 입었을 때나 아니면 뭐 흰색 입었을 때나 그냥 요거 딱 하나 하고 흰티에 청바지 입어도 너무 예쁘고 싶어서 샀습니다. 저는 똑같은 디자인에 색깔만 다른 브라운 색상이에요. 내부는 요렇게 심플해요.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들고 있습니다. 비건 스킨 케어, 오, 게 크림인 것 같아요. 케어 써봤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잘쓸것 같아요. 가히 크림인데, 친구가 이걸 주면서 뭐라 했냐면 광고를 그렇게 많이 때는데 뭔지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보내준. 가히 멀티밤입니다. 음... 요거는 세타필 크림인 것 같아요. 헬시글로우 데일리 크림이고 요거는 세럼입니다, 세럼. 요거는 제가 바로 까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뭘까요? 페이셜 클렌징 기기 3단계 클렌징 강도 1단계, 2단계 그리고 요거는 무엇일까요? 음, 탬버린즈 오 어, 예쁘다! 여기 안에 핸드크림이 들어있어요 오쏘물 비타민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위한 영양의 균, 균형 근데 이거 사이즈가 핸드 크림인가? 음, 이거는 핸드 크림이랑 립밤이네요. 이솝 핸드 크림도 진짜 부자예요, 부자. 엄청 많아. 또 템버린즈 마비스 치약입니다. 열어볼게요. 두 가지 이거또 너무 잘쓸것 같아요 제가 마비스티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저랑 친한 심사영 언니가 선물로 줬어요 이거는 검정색 템버린즈 박스입니다 해피버스데이 카드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 선물 은근히 누가 준 건지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헉, 이건 뭐지? 페퍼톤즈 소금이랑 보이시 후추 세트예요 르라보 핸드워시 오또 르라보 박스입니다 이것도 르라보 핸드워시인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는 거야 클리오에서 낸 힐링버드 타입오프 핸드워시 불멍 세트 아 뭔가 포장지가 너무 많은데? 어머 진짜 이렇게 불멍을 할수 있는 도구가 들어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거 불멍할 때 따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잘 쓸게요 향이 나는데? 미스트라고 합니다. 잘 쓸게요. 이 록스당은 패키지가 너무 깔끔하고 예뻐. 제가 막 지금 여기 있는 선물 말고 스키니피그 대표님이 스키니피그 아이스크림 보내주셨고 제가 막 고기를 받았고 막 딸기 뭐귤 이런 것들도 생일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냉동식품 같은 거는 미리 다 까서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있었구나. 이거는 저랑 저랑 되게 친한 심사의 오빠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의 오빠가 단거 먹고 힘내라고. 아, 초콜릿이에요. 녹진 않았겠지. 그냥 먹어버려. 릴 이거는 유빈이가 제 브이로그를 봤는데 저희 집에 시계가 없는 것 같다면. 어, 완전 감동. 이런 귀여운 벽시계를 선물 받았답니다. 고마워, 유빈아. 필름 카메라. 연합동아리에서 만난 언니가 있거든요. 언니가 보내주셨어요. <웃음> 귀여워. 이렇게 필름이랑 카메라랑 들어있어요. 이것도 저 먼저 알것 같은데 반려동물 관련된 거를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대표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고 어머! 박스만 봐도 너무 예뻐! 짜잔! 감사합니다. 응. 이건 제 고등학교 친구인 유정이가 보내줬어요. 음. 너무 예쁘다! 저한테 아주 찰떡이겠죠? 이거는 에르메스 향수입니다. 예쁘죠? 약간 시트러스 향이 난다. 봄에 뿌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근데 좀 중성적인 향이라서 잘 쓸게요. 이거는 골프 관련된 선물이네요. 여기에 이제 공을 넣는 거죠. 여기에 공을 넣는 거야. 이거? 이거는 뭐지? 골 마커. 이솝 핸드크림. 짜잔! 르라보 향수를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 와, 예쁘다. 적혀져 있어요. 여기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 향수 여기 밑에 full bubbly라고 적혀져 있어요. 향수 최고! 음, 이런 컵 받침이 있고 너무 예쁘다. 이거는 저랑 되게 친한 언니가 선물로 줬어요. 역시 언니의 감각 너무 예뻐. 짜자잔! 예쁘잖아. 아침부터 당장 쓰겠어요. 짜잔! 골프공 여기 있고 이건 볼마커 이거는 다른 VC 회사 파트너님이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뭐야? 두개세개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진짜 누가 보면 방금 이사 온줄 알겠는데요? <웃음> 이거 얼른 치워볼게요! 시저씨가 참비인이셔 감사합니다 아, 눈동자가 아주 참.. 청... <목소리> 여러분 저는 미팅 끝나고 지금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콤밥이에요 보내야 될 이메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Honestly, I will, because yeah, there are too many people t o n t e n s e e s a e t y t i don't c a e o u t 궁금해서 한번 먹어 보려고 합니다. 봉지를 뜯고 1분 30초 동안 돌리래. 요 Why would like t u 제가 애플을 보면서 뭐를 할 거냐면 제가 계속 사려고 보고 있던 코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조금 샀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오면은 더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많이 살려고 해가지고 시드를 모아야 해서 주식 제가 청약 공모주 할때막주식에 많이 넣어놓은 현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뺄려고요. 근데 그러면 신원 인증해야 돼가지고 매을 보면서 그거는 하려고요 지금 와5 d r 라 I s a v p I save t h I a t cash. My a v e a c a s I s a e a c a s I a w e a c a I a e a c a r d m a d a c w e u a c a y h up a l a y h I a v e n p a a y h I s p a y I s g for t h I s 여러분 저 진짜 방금까지 하, 빵빵거리는 거 들으셨죠? 이게 지금 거의 한 시간째 저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저는 보던 랩플을 좀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몇번못 입은 네이비 코트를 입으려고 합니다. 날이 갑자기 따뜻해져가지고 지금 안 입으면 은못 입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저녁을 귀찮아가지고 제가 배달 음식 을래잘안 먹는데 아 배달 음식 잘안먹어 국는 달기에는 요즘 좀 많이 먹긴 했는데, 대민에서 육회를 시켰어요. 어, 이거 일회용품 안 달라고 했는데 좋네? 짜잔. 딱 1인분 딱 시켰습니다. 국물, 국물은 필요 없는데. 그래도 열어놔 보죠 근데 이거를 기다리는 동안 배고픈 마음이 좀 식었어요 음, 맛있어 여기서 한두번 정도 시켜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뼈가 <목소리가> 죽는다. <목소리가> 사진 휴대폰 어디 갔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약간 탄수화물이 먹고 싶어지긴 하네요